개봉 날이 란다 오늘 하루 함께 보내보자구. 일단 모닝 커피를 하러 한강진역에 왔단다. 몇번 출구야?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가깝단다. 뭐야, 여기가 그 유명한 올드 페리 존역시란다. 먹어봤네? 일찍 와야 먹어볼 수 있단다. 일찍 일찍 일어나고자. 다양한 도넛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감각이 보이는 굿즈들까지 판매하고 있단다 예쁘다 예쁘다 캔디 아니면 초코 아니면 피넛 피넛 도넛과 튜브 라떼와 일들을 시켰다 되게 조금 들어있네? 아니요 여기 봐봐 피넛 버러가딱 알맞게 들어가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 개인적으로 노티드보다 개취다 엄마, 탱 진짜 뻥아치 u r e g 는거 n g to be a d o 이 a t i o n y o 라 r e going to be a donation.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다 h a 이제 처먹었으니 음 사진찍어야한다. 자연스럽게 찍고 뒤집어지게 보정한다. 음 맛있다. 올라가? 다음은 갤러리를 가보기로 한다. 없어 서울 한남초등학교. 한남동에 있는 알부스 갤러리를 가고 있단다. 날씨가 참 맑고 파랗다. 태양오징어가 꿈틀거린다. 알버지아스 갤러리 어? 이 양은 안... 양 못해서 입벤 당했다 어, 이거 온 거야? 응! 다행히 굿즈로온 목적이 더 크다 전시는 30일까지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끝났을 것이한다 귀여운 얼굴 러스트가 그려진 굿즈들 음,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귀걸이도 그렇다 알록달록 컵들과 양물까지 4만 9천 원. 컵 기온 예 비싸다. <웃음> 4만 9천 원이라 니다 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영산구 음. 삼각시. 삼각지역 8번 출구 나면 아메리카가 된다. 야 멀티 치즈버거 내내 스타야? 다 약간 미코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요. 테이크업만 된대요 여러분. 요래 찍는 인스타 게임성. 음 여기야. 노닥거리지 마. 이탈리아로 갈 거다. 여기다. 아여게 찡그리. 어디 났나? 자리가 없어. 웨이딩 해야 돼, 웨이딩. 웨이딩 <목소리> for you. 사진을 찍자. 우와. 오. 추천 좀 해주세요. 파운드시면 <목소리> 되니? 마르게리. 아, 왜, 왜, 왜, 왜. 마르게리타와 로스트 비프를 주문했단다. 포장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니? 드디어 맘포까지 와요 어디 한번 먹어보겠어요 초디 입맛이 나에게 맞을까? 한국이난 음, 미국을 가야겠다 이건 좀 맛있었다 와인도 한잔하지만 역시 콜라 드디어 영화보러 용산으로 왔단다. 키덜트 유튜버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머리 묶으셨네? 오 멋있어. 멀리서 보이는 그녀의 버스. 키덜트 위드님이시다. 어, 아 놀라실 것 같아서. 뭐... 갑자기 나타난 아리스 인형빵님이시다. 곧 부르기의 생일이라 선물을 준비하셨단다. 영화보기 전에 용산 키덜트 투어를 가보자. 따라와. 이번에 새로 생긴 용산점 팜마트이다 어, 웬만한 아이들 다 들어와있다 빈님이 탐내던 아이를 발견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물리센섬있네 귀여워 레 이렇게 보여줬 코코라시? 우와 정부 안에 다 있어 오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이거 개조림 다음은 짱구 카페를 가보고 싶었다 귀여운 아이들이 짱구 카페로 뛰어가고 있다 평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대기가 30팀이나 넘게 있었다 그래서 굿즈나 보러 갔다 인형, 피규어, 문구, 한국에 주로 온 짱구 굿즈는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다 특히 요 배지 너무 귀엽지 않니? 아이컵도 어, 갖고 싶다 쓰면 피카츄야? 아니 이거 짱구컵이잖아 짱구 밥 먹을 때 쓰는 물컵 꽃잎기기 직접 잘라서 해야 돼 그러네 1800원 밖에 안해 그러니까 싼 거지 <목소리> 마지막 코스로 시네샵 요즘은 심슨 콜라보가 한 장이다 되게 입체적이다 개 비싸겠지? 어? 개까지는 아니네? 살짝 비싸네 얼마인데요? 18,000원 아, 선물용으로 줬다 <목소리> 그녀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어, 그게 없네. 사인기는 어. 없는데요. 어. 응. 맥주잔도 없네. 어? 근데 맥주. 너무 쪼끔해. 좀 음. 애매해. 사이즈가. 헤어 포우랄. 이거 얼마야? 5만 0천 원이야. 5만 5천 원. 골프인들. 너 슬리들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플 컵. 크루엘라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있긴 있네. 음. 구르디의 선물 한 박싱 일단 김님꺼부터 뭐야? 어? 검본가아 다리인가 이거? 코가 아니고? 꼬리 쪽에도 귀가 있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선물 한번 넣어볼게 귀가 작아 눈썹이 있는데? 아나둘셋 오? 우와 귀여워 귀여 파스텔 라스를 받았다 부럽다 아, 어, 딸기 우유 같은 딸기 우유 내면 안 나요? 자자 한만 와, 네. 너무 아, 귀엽다. 야, <목소리> 아, 어, 개박그래 잘생긴 유치원 숭? 왜 있는지 모르겠다. <웃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 이거 아니구나. <웃음> 아, 미키다. 컬렉션 피규어. 이거 몇개 아, 있는데? 어, 그래요? 아니, 그까얘 그러니까 말고. 감사합니다. 아, 오, 오, 편지다. 블러디님 <웃음> <웃음> 와, 도널드다. 아, 우와, 너무 귀엽다. 퍼레이드 같아, 퍼레이드. 어디? 카메라 더 있어? 어 이렇게 우와 완지 어디 들어가?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최애도받고 버즈도 받고 신이 난다 시간이 다 되었다 기대된다 그래 엘라 엘라 엘라 에에 누구나 태파나 갤럭시 S7 욱쓰이 쏘욱 <웃음> 눈물 날 뻔했다 진짜로 오, 마지막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웃음> 이상하게 찡한 느낌이지 왜? 뭔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 응? 그냥 가볍게 디즈니니까 예의상 봐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뭐, 멋있다 다르다. 근데 약간 근데 조금 약간 에밀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그치 <웃음> 패션쇼 할때 영화 평론가 납셨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오늘 진짜 잘한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대. 사진 달라지게. 너무 네. 다그거면 디자인도 패턴도 멋있다. 이렇게 즐거운 영화 관람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어. 클레라 <웃음>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